저희가 지금 성화를 지금 배우고 있죠? 자, 예수 믿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가, 우리가 죽었어요. 죽었어요, 죽었어. 우리의 그, 우리를 자아가 예수 안에서 깨졌죠? 예수의 자아가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기다려야 돼요? 신랑 대신 누구? 자 대답하세요 학생 여러분. 신랑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되죠.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오세요. 그걸 헬라어로 뭐라고 했죠? 파루시아. 온다라는 거죠. 공중에서 오셔서 지상에 나타나세요. 현현하시죠 뭐죠 그걸? 헬라어로 에피파네이아. 예, 그렇죠. 자, 이걸 우리에게 개시하시죠? 자, 우리에게 개시하였어요, 이것을. 자,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기다리셔야 돼요? 예수님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셔야 돼요. 그리고 과거의 것들은 버리고 거룩함으로 그분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여전히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안에 음란과 부정과 사역과 악한 역시 탐심이 가득하죠. 탐심은 뭐라고 했어요? 탐심이 뭐라고?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자, 그러니까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도 이제 전에 그 가운데 있었죠.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이제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아셨죠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벗어버립시다. 자자 자,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우리안에 부끄러운 말들을 다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거짓말하지 말고 옛사람 행위를 벗어버리고 자 헬라우에는 나중에 하겠지만은 현재는 현재 진행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수흥태도 있고 능동태는 중간태가 있어요. 중간태는 뭐죠? 자기 지, 자신을 위해사는 거예요. 이런 여기에서 벗어버린다 이 말이 현재 부정사 중간태예요 뭐죠? 그러니까 이 행위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는 우리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의 영을 받아 새 사람을 입었으니 우리 이제 그러한 자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성화라고 하는거죠. 자 오늘 성화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보는데 여러분 그 주님이 여기 보시면 이제 어 잠시 후에 히브리아 헬라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만 여기 보면 이거 아니 아니 히행요도는이 장모음이죠. 그러니까 아니 아니는 나는이에요. 나는, 이, 뭐죠, 이게? 카, 카. 아. 카도시죠? 아. 카도시. 읽어봐. 아니, 카도시. 아니, 카도시. 아니, 카도시. 아니, 카도시. 아니, 카도시. 아니, 카도시. 엘로힘의 하나님이 나는, 나는 거룩하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엘로힘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거룩해야 되죠. 아멘. 음. 신약에서도 구약과 신약이 같아요. 하나예요. 자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에고, 에고 에고는 에고 나는이에요. 이건 어떻게 했죠 하기오스. 하기오스 에고 하기오스 에고 하기오스 에고 하기오스 에고 하기오스는 하기오스. 하기오스. 하기오스. 하기오스. 나는 거룩하다 이거예요. 레이기와 어, 베드로제가 말씀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룩한 성화의 삶을 우리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여러분 우리가 그 이제 정리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 히브리어 알파벳을 어, 읽어보겠는데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히브리어 자음과 모음보호를 아시면 이 알파벳을 히브리어로 읽을 수가 있어요. 읽어보면 읽어볼까 알레프, 알레프, 알레프. 이건 뭐죠? 베이트. 베이트 또는 베트라고 해요. Beth. Beth. Beth. Beth. 저는 베트라고요. 베트. 베트. 저는 이애 장모음으로 보는 거죠. 자, 베트. 베트. 김엘. 김엘. 김엘. 김엘. 키브현은 오른쪽에서 왼편으로 있죠. 여기는 달렛. 달렛. 달렛. 달렛. 얘는 헤 헤, 와브, 와브, 와브, 얘는 <목소리> 자인. <목소리> 자인. 자인, 자인, 자인, 얘는 좀 잘못된 거는 자인, 얘는 핫, 핫, 핫, 핫, 얘가 얘장모음면 핫, <목소리> 가래 뱃듯이 하면 돼요. 핫, <목소리> <목소리> 얘는 탁, 탁, 탁, 얘는, 이오드죠. 얘가 얘가 지금 뭐죠? 희랭열에서 오 발음이 되죠. 이오드니까 이오드. 이오드. 이오드. 이오드. 이오드. 이오드. 이오드. 이오드. 얘는 카프. 하. 카프. 하. 카프. 라메드. 라메드. 빨리 이건 라메이시라고 그러죠. 라메드. 라메드. 얘는 멤. 멤. 멤. 얘는 눈, 눈, 눈, 얘는 사맥, 사맥, 사맥, 사맥, 사맥, 사맥, 그다음에 얘는 아인, 아인, 아인, 얘는 페, 페, 차대, 차대, 차코프코프쉬 레쉬, 레쉬. Yeah. 얘는 신이죠. 여기 발음이 여기 점이 여기 있신신 신. 신. 신. 점이 오, 오른편에 있으면 쉰쉰 쉰. 쉰. 쉰. 타브. 타브. 타브. 타브 타브 여기에 그이 발음은 약간 좀 잘못된 것 같긴 합니다. 자인하고 다음에 여기 는 아이는 이 발음 내지 말아보세요.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I left 김엘 달렛 헤와브 자인 헤텟 요드 카프 라멧멤눈사맥 아인 배, 차데 코프 라쉬 신신타자 구와 동시에 자 보면 이 히브리어 알파벳은 뭐고 있죠. 숫자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 이 노래를 알고 이제 한번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알레페 기멜달레 에바브사인 헤테트 요드카프라멘 맴 눈싸 메 아인페 자데 코프레시 신신타브 한번더 알레페 기멜달레 에바브사인 헤헤트 요드카프라메 맴 눈사메 아인페자드커프레쉬신신타우 좋습니다 자 여기 발음해 볼게요 한번 발음해 보면 여기 뭐죠? 얘는 V죠? V V고 얘는? U? <목소리> 얘는 U죠? U U 발음이 되죠? 얘는? va v 얘는 얘도 짧게 들은발음이 va 얘는 바. v, v. 네. 얘는 미. v 자 근데 여기가 점이 점이 이 위에 있으면 뭐지 바보 위에 있으면 어떻게 되죠 오 발음이 되죠 음. 그쵸 한번 빨리 읽어볼까요 시작 ve u va v 여기가 이제 와라고단하데바 라고 발음하는 게 좋아요. 자 그, 그리고 이거 읽어볼까요. 한번 샬롬 샬롬, 샬롬. 샬롬. 오, 샬롬. 오, 오 발음이 되죠. 그리고 맨 그, 저, 문미의 단어의 마지막에 맵트라메시문 붙여 읽어버리죠. 그리고 라메슨 그, 두개다 발음이 되죠. 이, 이 전절과 이 후절에도 발음이 되어서 얘가 샬롬 샬롬. 샬롬. 샬롬. 샬롬.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자, 자, 그리고 히브리어가 좀 어려운 게 모음 부호가 없어도 이 사람들은 문맥으로 봐서 얘가 명사인지 동사인지 형용사인지다알 알 수가 있거든요. 여기 읽어볼까요? 여기. 쨔데크. 제데크 의정. 여기는 짜다크. 짜다크. 으롭다죠. 자, 여기에 형용사는 짜디크. 짜데크, <쩌디크>, <쩌디크>. 의로운 여기는, 여기, 짜다카죠. 짜다카, 얘는 의죠 여기는, 아고이 해는, 아, 장모음이 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보통, 동사와 명사가 똑같아요. 모음보가 없으면요. 요즘 모음보고 없거든요. 현대 히브리어 모음보가안 쓰여져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들다 알아요. 짜데크, 아, 얘는 짜다카. 아 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동사 형태가 오면 보통 발음을 아, 아 이렇게 발음하구나 여기에도 아 여기에도 이러, 이런 이런 짜다 이런 형태로 발음 되구나 이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죠 해볼까요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는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열매들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면 우리가 헬라어로는 아가페죠. 아가페, 따라 아가페. 히브리어로는 여기 있, 있잖아요 이거 그들이 아하바. 아하바죠. 아하바. 아하바. 아하. 아하, 아하 바죠. 아하 바. 아하. 아하. 아가페? 아하, 네. 아하 바. 바. 바. 히라가면 카라. 카라. 카라. 여기가 아까 테트 있죠? 아해 있죠. 해. 여기 해. 이 바람어가 좀 비슷해요. 헬라어의 X같은 거거든요. 카라. 카라. 카라. 카라. 카라.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뭐죠? 와. 제가 이건, 여기가 단모음 앞에, 단모음 뒤에 오는 쉐바는 발음이 안 돼요. 그러면서 여기는 하나의, 하나의 그 묶음으로 읽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가 끝에 맴이 오니까 얘는 쉼우가 아니라 쉼으로 읽어요. 쉼. 쉼. 얘는 하. 쉼하. 쉼하. 여기, 여기와 여기는 아 장모음으로 묶어서 읽으면 되죠. 쉼하, 쉼하, 쉼하, 카라, 카라, 카라, 쉼하. 자 화평은 우리 알죠. 에이레네, 에이레네, 에이레네, 샬롬, 에이레네. 에이레네. 에이레네. 에이레네. 에이레네. 샬롬, 샬롬, 에이레네, 에이레네. 샬롬. 에이레네. 자 오래 참음은 마크로, 하나씩은 마, 마. 크 크로, 스위 미야. 마크로스피미아. 여기는 자오래 참음은 그 뭐죠? 얘는 자 단모음 뒤에 쉐바가 있으니까 발음이 안 되죠. 얘 발음이 안 돼요. 묵음이에요. 얘는 사부죠. 사부 여기는 라 누트죠. 루트. 읽어볼까요? 사브라누트. 사브라누트. 여기 읽어볼까요? 마크로스피미아. 마크로 r 미아 마크로피미아 사크로누트아브라누트 자비는 크, o t h y m i a s a b 크레스토 o t s 스자 r a n o o t 자 a b 스 a n o o t Sabranoot. s a b r 여기는, 부트. 부트. 여기가, 쉐바가 맨 앞에 오면, 예, 예 발음이 돼요. 그 다음에, 힐액 요들은이 장모음이죠. 그래서, 네디, 부트가 되죠. 네디, 부트. 네디, 부트. 네디, 부 그쵸. 여기가, 바브 아래, 안쪽에 힐액이, 점이 있으면 우 발음이 되죠. 네디, 부트, 레브. <레 카메라> 네디부트 레브 네디부트 레브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디부트 레브 읽어볼까요? 크레스토테스 크레스토테스 크레스토테스, 스리미, 크레스토테스 네, 네. 자 네디부트 레디부트레자 네디부트 랩. 자 소리가 작아집니다 자 양서는 굿니스인데 여기는 뭐예요? 아가, 서 아가, 소 씨네 자 쉬네, 아가소, 아가소 쉬네 아가소 쉬네 가음하기 힘들 아가소 가름 쉬네, 가름 쉬네. 아가소 쉬운. 쉬운. 아가소 자 히브리어로는 헤센 헤센 많이 들어보세요 헤센 아가소 스 쉬네 아가소 헷셋. 쉬네 헤센 아가소 쉬네 헤센 좋습니다 충성 믿음이죠 피스티스 피스 피스 믿음하 같은 피스티스 자 에무나 에무나, 피스티스, 피스티스. 피스티스. 에무나, 온유는 여기 읽어봐요. 아... 프라이테스. 아... 프라이테스. Pra, 프라이테스, 프라이테스, 여기는 아나바, 아나바, 프라이테스, 프라이테스, 프라이테스. 프라이테스. 프라이테스. 아나바. 아나바. 자 절제는 읽어봐요. 이, 파, 자 감마 뒤에 생겨왔죠. 크가 왔죠. 그럼 얘는 엔크라테야 테이야 엔크라테야 엔크라테야 응 발음이 다 엔크라테야. 여기는 하츠. 하츠죠. 여기는 끊어 읽어야 되죠. 단 모음 뒤에 쉐바는 발음이 안 돼요. 여기는 끊어 읽죠. 하츠 여기는 네야 하츠네야 하츠네야 여기는 레벳. 레베. 자 여기는 레케브죠. 레켓죠. 이 레켓. 레켓. 레켓. 레켓. 읽어보. 하츠네아, 하츠네아, 하츠네아, 하츠네아 레켓. 하츠네아 레켓. 하츠네아, 하츠네아 레켓. 레켓. 자 여기는 엥크라 엥크라테이아. 엥크라테이아. 엥크라테이아. 여기는 하츠네아 레켓. 레켓. 하츠네아, 하츠네아, 하츠네아 레켓. 자 여기 우리 오늘 굉장히 좋은 예제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그 다음에 헬라우도 우리가 헬라우도 여기 이제 우리가 이미 그 알고 있죠. 그 알파베타. 근데 이것을 이것을 아마 이것을 보면서 한번 헬라어식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알파, 알파, 베타. 알파. 알파. 알파. 알파. 베타 감마 감마 델타 델타 엡실론 푸시 c 발음이 돼 이제 엡실론 엡실론 세타 제타 에타 에타 세타 세타타 이오타 이오타 카파 카파 카파 여기뭐 람브다죠. 람다. 람다. 뮤뮤뮤뮤 니. 니. 크시. 크시. 크시. 크시. 오미크론. 오미크론. 오미크론. 오미크론. 피. 피. 피. 로. 로. 로. 시그마. 시그마. 시그마. 시그마. 타우. 타우. 엡실론 유, 유피, 피, 피, 키, 키, 푸시, 푸시, 오메가, 오메가. 우리 한번 공부해 볼까. 한번 헬라어 노래 불러 볼까. 시작. 알파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세타 에타 세타 이오타 카파 람다 미. 니크시오미크로 피로시그마 다 윗실론 피키프시오메가 좋습니다 다음에 그 지금 그러니까 윗실론 같은 경우는 맨 뒤에 오발음이 되죠 기억하시고 여기 중목을 보면 여기는 아이 I, 아이 I, 아이 에이 에이 오이 아오 아우엡실론하고 윗실론이 뭐죠? 유 발음에, 유. 유. 유. 유. 유. 유. 자, 오미크론하고 윕실론이 오은 우. 우. 우. 우. 자, 얘는 위. 위. 위. 위. 좋습니다. 자, 여기 우리, 그, 한 번씩, 그동안 저하고 수업을 하시면서, 한, 번, 한 번쯤은 다, 아, 들어본 단어들이 있는데, 한 번씩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호 아델포스. 형제 이죠호 안트 호로 포스 사람 인가？이 죠호 아포스톨로스 호아포스톨로스사도호둘로스호둘로스종노에토도론토도론토히론호사호토스호사토토히호론토 호토토 <땐> <산하토스>. 히에 론토 <까만> 히에 론토 히에 론토 히에 론토 히에 론토 히에 론토 히에 론 카이 카이 카이 카이 호 로고스 호 로고스 호로고 o 호 로고스 호 노모스 o 노자 영어에 정관사가 더가 있는데 헬라어에는 정관사가 남성은 호 여성은 해. 중성은 토라고 하죠. 호해토 따라해보세요. 호해토 호혜토. 호혜토. 호혜토. 호혜토. 호혜토. 이렇게 있죠. 자, 여성 형태는고 볼까요. 해 알레세이야. 해 알레세이야. 진리이죠. 그 다음에 해 바실레이야. 해 바실레이야. 해바실레이 왕국이죠. 해 그라페. 해 그라페. 해, 해, 해, 해 독사. <목글> 해 독사, <목글> 해, 독사. 해, 독사. 해, 에이레네. <목글> 해 에이레네 해 에이레네 해 에클레시아 해 에클레시아 Aiden. Hey, Aiden. Hey, e c c l e s 해 a h 교회. 해 y e c c l 엔톨레. a Hey, e c 해 l e s i 해 Hey, Ecclesia. a 가 e y e 죠 c l e s 헤헤메라 헤카르디아 헤카르디아 헤카르디아 헤카르디아 헤 파라볼레 헤 파라볼레 헤 파라볼레 예수님이 참그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죠 파라볼레 자, 자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어 다음에 얘는 헤포네헤포네 우리가 오늘 예배전에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했죠. 그 음성의 폰입니다 다음에, 해프시케해프시케해프시케 푸시바랍니다. 얘는 혼, 혼이죠. 해 호라. 해 호라. 해, 호라. 해, 호라. 해 호라. 해 호라. 강한 순표가 있네요. 오라가 아니라 호라죠. 자,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까지 히브리어 헬라어를 어, 배웠었는데, 사실 히브리어가 어디에서 왔어요? 아람어에서 왔죠 아람어에서 왔는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어떤 언어를 쓰셨어요? 아람어를 썼셨어요자 그러니까 아람어를 알아야 된다 모른다? 알아야 된다는 말이 돼요 자 그러면 조금 심하게 말하자면 자 우리가 예수님이 아람어로 말씀하셨으니 그것을 아람어의헬라로 번역됐죠 그러면 그 뭐랄까요 몇 프로 손실이 돼요? 70% 손실 30% 남아요. 그러면 헬라어가 영어로 번역이 됐죠? 그렇죠. 3 0에 30%, 30한 9%? 그러면 헬라어 영어에서 한국어로 번역이 됐어요. 몇 프로? 3%? 아,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기에는 충분합니다. 근데 그 원어적인 의미가 느낌이 5%도 지금 안안와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이것을 뉴욕에 계시는 우리 어떤 목사님은 굉장히 열심히 현재 번역을 해서 가르치고 계시고 또 우리가 이단시하는 그런 단체들도 아람어 연구를 많이 했더라고요. 보니까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 너무 게을러요. 이거 큰일입니다. 자, 우리가 일에 있어도 전문가도 되, 되지만 성경에 있어도 전문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람어도 이제 시간이 되는 대로 알파벳 좀알아가도 좋겠어요. 근데 여러 아람마 버전들이 있는데 실제 이제 제가 인터넷으로 아람마 성경하고 좀 성경하고 좀 대조를 해봤더니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게 가장 좀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봐. 알레프 베스 가말 가말 달랏달랏3헤 와우 라는브와우 자인 자인 헤트 헤트 헤트 유유유 카프 카프 카프 라마트 라마트 라마트 밈눈눈 심카스 심 a t Simcat, Ain, Pe, Pe, Sade, Sade, Cough, Rash, Shin, Shin, t 그리고 이게 뭐 모음 같아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 모음 부호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좀 보고 이제 다음 시간에 그 저희가 알그 아람어 단어들을 좀 찾아 가지고 우리가 좀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거의 어쨌든 히브리어 알파벳과 거의 비슷해요. 아마 예수님께서 이 알파벳을 쓰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예측을 해 봅니다. 그래서 자, 귀 있는 자는 들을지라. 지금 예수님이 오실 날에 가까이 왔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지금 지금 성경으로도 구원받기에는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 원어적인 의미를 더, 우리는 더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러려면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까지 우리가, 어좀 우리가 지식을 좀 습득을 해서 그 원어적인 의미를 더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누가 A라는 사람이 단순히 다쳤는데, 건너, 건너, 가서, 한 서너 당에 거치면 A라는 사람이 즉사했다. 이렇게 돼버릴 수도 있거든요. 성경도 원래 원어는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예를 들면 우리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그 비유도 우리가 바뀌어 있잖아요, 사실은. 영어, 영어, 그리고, 그리고 헬라어 원문과도 또 바뀌어 있어요, 그게. 그래서, 오, 우리는 이제 잘못하면 설교를 잘못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성도들은 가급적 이제 원어를 좀더 깊게 보고 연구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성화. 이제 성화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성화는 누가 시키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사역이에요. 자, 우리는 뭐죠? 조력자일 뿐이에요. 어떤 신학사조는 굉장히 인간의 판단을 극대화해는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조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변화할 수가 없죠. 우리의 조력도 중요한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자,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는 거기에 뭐 해야죠? 손을 내밀면 박수를 쳐드려야 되죠. 자, 그렇죠? 우리는 이 역할을 하는 조력자들이에요. 자, 근데 이런 과정이 성화의 과정이 굉장히 점진적이고 장구한 과정이에요. 영어로 gradual long p r o c e s s 에요 우리가 번개 맞아가지고 바뀌는 거 아니거든요. 성화의 과정은 우리가 천국문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진행이 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회계를 우리가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제가 다 해결이 됐죠. 근데 우리가 인간의 관점에서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죄를 죄가 지배하는 세상에 죄를 안 잊은 건 어렵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주하신 성령께서 지적을 하시면 바로 해결을 하고 그러한 죄악을 멀리해야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100개의 죄에 노출이 됐다면 차차차차 줄어들어요. 세월이 가면서.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말해서 우리가 천국문에 이르기까지 세상 편하게 살 생활, 생각을 꿈도 꾸지 마시라 이거예요. 자 세상을 편하게 산다. 악한 자들이 잡고 있는 세상에서 세상을 편하게 살아, 그좀 이상하지 않아요? 진짜 이상한 거죠. 자 악한 자들이 공중 원세자방자가 누구? 마귀들이잖아요. 그, 근데 그 세상에서 세상을 편하게 산다. 그건 좀 이상 안 맞거든요. 모순이죠. 넌센스죠자 우리는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천국문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큰 어떤 전투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안 맞아요. 그래서 예전에 재미있던게 재미가 없어. 그걸 떠나게 돼요. 이제 더러운 말도 안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과정이 우리가 죽기까지, 죽기 전까지 계속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은 성격이 급하죠. 빨리 끝장을 쳐버리려고 하는데, 그렇지, 그렇지가 않거든요. 성화는 계속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을 느긋하게 가지시고 하나님 성령님과 동행하시면서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말씀을 보면요 자 말씀을 우리 저기 보면 고린도 후서 7장 1절 골로스 3장 5절 14절 자 베드로서 1장 22절인데 이걸 한 맥락들을 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런 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죽이라. 곧음란과 부정과 사역과, 사역과 악한 정역과 탐심이니 탐심은,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으로 <목소리로가> 말미암아 하느님의 진노가 임하는리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 생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엔 부러,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마뉴시오 마뉴 안에 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극일과 자비와 경손과 오묘와 오래 참음을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에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는 같이 바치, 너희도 그리하고이 모든 것 위해 사랑을 더하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어, 저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금 이것을 다 지키지 못한다지만 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저는 분명히 여러분이 이러한 상태를 이끌 것임을 확신하고 믿습니다 아멘 지금은 부족해 보이지만 미래에 여러분이 하나하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렇게 변화될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는 거듭난 자는 여기에서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요. 우리는 그 아가페적인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 성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상태까지 이르러야 되고요. 정말 세상에 줄수 없는 그참 위로와 참 평강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종이 됨으로 우리는 그걸 성취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완전히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어, 추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죄의 종이 아니에요. 회개하셨죠?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방향을 바꾸신 거예요. 이제 죄의 종이 되는 것을 이제 슬퍼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되는 거죠.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화의 완성 시기가 언제라고 그랬죠? <웃음> 언제예요? 천국문에 이를 때, 여러분. 자, 우리 모두는 죄를 범한 사람이에요. 사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범면 이 세상의 대가를 치르게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짓기를 멀리하세요. 아, 그러나 우리가 이제 성화의 완성은 영화라고 하죠. 그 우리가 천국 천국문에 이를 때. 우리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성화의 정의를 좀 보겠는데요. 자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자 보시면 성화는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행합니다. 지극히 성경적인 말이죠. 성화는 뭐라고요?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행함이라 자, 다음에 보면 성화는 죄에 대하여 점점 더 죽고 의에 대하여 점점 더 사는 것이다. 지극히 성경적인 말씀이죠. 뭐라고 해요? 성화는 죄에 대하여 점점 더 죽고 의에 대하여 점점 더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화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다 뭐라고요? 성화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에요 것이예요. 자 그래서 성화는 옛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것이다 뭐라고요? 성화가 옛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것이다 성화는 죄의 성질들을 전면 개조하는 것이다 뭐라고요? 죄. 성화는 죄. 죄의 성질들을 전면 개조하는 죄. 것이다 성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모방하는 것이다. 뭐라고요? 성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모방하는 것이다. 자, 교회에는 두 가지 사람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려고 하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려는 아주 교만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하는 사람, 그런 분들이 계세요.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모방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야 돼요. 자, 그리고 성화는 죄의 성질을 전면 개조하는 거예요. 뭐라고 보시면 리노베이션이었는데 <웃음> 영어로 보면 유니버설 리노베이션이요. 오, 뭘? 심플 레이처. 죄의 속성, 우리가 성질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거듭난 자는. 바뀌어요. 안 바뀐다는 말 거짓말이야. 바뀌어요. 바뀌어. 안 바뀌면 그사람 거듭 안난 거야. 바뀌어요. 바뀌어. 이 죄의 속성, 우리의 그옛자 우리의 옛자가이옛 사람이죠. 옛 사람. 산산조각이 나고 성령의 새 사람을 입어서 우리의 죄의 성기로 완전 개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점진적으로 일어나요. 여러분.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자 영어에 보면 대조 표현이죠. 푸도프, 뭘 푸도프해야 돼요? 예도 옛사람 자 우리의 옛자는 완전 예수도에서 깨져야 돼요 그 다음에 새로운 자 성령의 새로운 자를 우리는 못해야 돼요? 푸도 입어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계속 생활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Die unto sin 죄에 대해서는 점 모엔 모아 점점 더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점점 더 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화라는 것은 육신의 것, 세상의 것들을 이제 따르지 않는 거야. 뭘 따라야 돼? 성령님을 따라. 왜? 우리 안에 내주하시니까 거듭난는줄 알아. 성령이 뭐예요? 천국의 열쇠. 성령을 잃어버린 자들은 어떻게 돼요? 천국에 갈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에 입시를 좀 준비하는 학생들이 계세요. 정말 모든 목표를 뭐 대학에 들어간 걸 목표로 삼고 있죠. 저는 좀 근데 여러분 명문대에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천국에 가는 게더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은 그래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누가 내주셔야 하 돼요? 맞습니다. 성령 하나님을내셔야 되고 혹은 천국의 열쇠 되신 성령님을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죄를 헐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가까이 하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화란 무엇인가? 육체를 따라 행하지 말고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거죠. 자 여기 한 구절씩 저희 여러분 같이 읽어보고 저부터 읽겠습니다. 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뤄는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육신을 이루지 않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얻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거하거든 법을 범하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짖는 것과 분열함과 인정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까지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못할 것이요. 사랑과 이라과, 평 오래참과 자비와 54년에 양성과 54년에 충성과 54년에 온유와 54년에 절제니 이예 같은 것을 금지할 54년에 법이 없느니라. 오늘 앞에서 히브리 헬라우까지이 단어들을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나오구나 기억을 하시고요. 자 이런. 그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다고요? 천국에 못 간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것들과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 시간 이후로는 이런 더러운 것들을 버려버리세요. 아멘? 아멘. 음. 아멘 소리가 작아요. 아멘. 자 우리는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점점 더 죽고 위에 대해서는 점점 더 살아야 돼 살아가 살아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를,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뭐에 대해서 죽어요? 죄에 대해서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돼요. 우리 자실은 아 아닙니다. 우리의 자아는 아주 산산 조각하게 깨져야 돼요. 하나님의 새로운 자아가 우리 안에 자리 잡아야 되는 거죠. 성령님께서 자리 잡아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어 주십시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에베소서 제가 읽어 드릴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런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돼요. 아셨죠? 날마다 죽어야 돼. 그 이제 교제를 하다 보면 옛때가 묻어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들이.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안엔 그옛 자아가 쓴 뿌리다 깨끗하게 씻어 내려가야 그 마귀 들이 틈을 타지 못해요. 자, 그래서 저는 소망하기는 우리 지금 환우 중에 있는 성도들도 계시지만, 예수 안에서 정말 날마다 그 더러운 죄악의 뿌리들이 깨끗하게 씻어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거기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날마다 강하게 자라서 우리 성도들이, 모든 문제들에서 벗어나 치료받기를 기도합니다. 어, 자그 다음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보면 유명한 말씀이죠. 예소서 4장 22절 24절 보시면 너희는 현재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기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말이 뭐냐면 자 아포 세스 스타인데요 아포세스 스타일. 근데 얘는 현재 부정사 중간태예요. 현재 이제 동사는 히브레 헬라어의 현재 동사는 현재 진행형까지 포함을 해요. 계속 버려버리는 거거든요. 누구를 위해서? 자 중간태이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계속해서 벗어버리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단회적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구습을 이제 버려야 돼요.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돼요. 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휘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새 사람을 입으라도 역시 자 여기 보면 아나네우스 사이죠. 아나네우스 사이. 아나네우스 아나 사이. 아나 사이. 얘도 현재 부정사 중간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진행형의 의미를 갖는 중간태라는 거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계속 입으라는 거예요. 어떤 그 성화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고 이걸 영어로 한국말로 딱 보면 그 의미를 알아먹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원어를 봐야 돼요. 그래서 옛사람을 우리는 계속 성화의 과정을 거꾸면서 계속 벗어야 돼. 새사람을 계속 입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고린도구서 5장 17절에 바울은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쵸, 여러분, 이제, 우리 모든 성들은새 사람인 거예요. 옛 사람을 벗어버렸죠 이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아멘. 응. 언제까지? 천국문에 이르기 전까지. 자, 옛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죠. 자, 그, 골로세서 3장 9절로 10절을 여러분이 모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는 자기를 창조하신시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시므로 입은 자리라. 여러분이 이제 그 회개를 하고 옛 거지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나라의 왕궁에 가서 이제 새 옷을 입은 왕자가 됐어요. 근데 옛날 속성이 있어. 죄의 속성을 못 버려서 이렇게 옛날에 거지의 삶이 좀 이제 좀 이렇게 동경스러워요. 그래서 갔더니 도성 밖에 갔더니 옛날에 거지들이 와서 야 누구야? 너 거기서 뭐 하냐? 성에 갇혀 있잖아. 여기 와서 같이 놀자. 그런 유혹들이 옛 속성을 못 버리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자옛 거지 옷을 벗어 버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새 옷을 입었으니까 이제 거기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우리가 옛날의 그 유혹을 받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자 예수를 믿는다면서 계속해서 세상에 젖어 있는 가치관과 행동을 한다면. 그이새 옷을 합당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이건 심각한 이야기니 잘 들으셔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보면 얼마나 지도자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여전히 옛날 거지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지 같은 정책을 만들고 거지 같은 통치를 하게 되는 거죠. 이로 말미암아 수많은 우리 백성들이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특별히,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은, 이 성령의 거룩한 새 옷을 입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 거지 같은 마인드, 옛날 가난한 마인드, 뭐예요? 누구는, 어떤 종교는, 뭐, 마음을 비우라. 어떤, 어떤, 거지의 사상을 가르치는 거예요. 사, 소위 말해서 막세시즘의 거지의 사상이에요. 그 거지의 사상을 따르니까 믿는 사람들이 그걸 따라버리면 어떻게 거지같은 통치를 하고 나라를 거들려고 거지 국가를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특별히 기독교인인 지도자들은 이제 그 거지 옷다 벗어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새 옷을 입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치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은 굉장히 어둠이 짙게 까려운 날들일 수 있어요. 지금 홍수도에서 너무나 고통받는 분들이 많죠.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는 이제 보셔야 돼요. 자, 어떤 이데올로기와 어떤 사상과 우리의 기독교는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는 우리를 핍박하지 아니할 자들, 우리는 정치적으로 지지할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를 핍박할 자들, 역사적으로 그게 명확한 자들, 우리는 지지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이제는 새 옷을 입고 거기에 맞게 우리는 분명한 시각을 가져야 되는 거야. 새 옷을 입었다면서 거지 같은 시각을 갖게 되면. 옛날 거지 옷을 다시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 영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눈이 트여야 그걸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제 여러분 은 혹시 주변에 아직도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자기는 새옷 입은 줄 알았는데 여전히 옛날 헌흠, 다 떨어진 거지 옷을 입고 있으면 아름답게 곤면을 하셔서 새 옷을 좀 입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음. 자 이게 유니버설 리노베이션이죠. 완전 전면 개조하는 거예요. 성화는. 자 우리 마태복음 15장 18절로 20절을 좀 읽어주세요.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반응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오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을 보면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간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자이 부분 전면 개조화라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 이거 엄청난 도전이거든요. 전면 개조화라 뜻이에요. 따라하면 유니버스, 유니버스. 레노베이션. 레노베이션 완전히 전화, 전면 개조화라는 거예요. 이거 어마무시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하고 계시죠. 자, 재건축 들어가세요. 자, 여러분 무너지게 생겼어 재건축 들어가세요. 자, 유다서 1장 2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기를 건축하라. 자, 거룩한 믿음에 여러분을 리노베이션, 유니버설 리노베이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리스도의 형상을 모방합시다. 그리스도를 닮아가셔야 되죠. 자, 갈라디아서 4장 19절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너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느니 자, 여기서 성화라는 것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이죠. 닮아가는 과정.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요. 믿음의 과정을 계속 가세요. 계속 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예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자, 여기 말, 말하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누구를 받아야 돼요? 성령님을 받아야 돼요. 자, 여러분 보세요. 성령님을 받아야 죄와 세상과 마귀를 이길 수가 있죠? 자, 성령 하나님을 받아야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죠. 왜? 성령 하나님이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야 우리가 천국에 갈수 있죠 왜? 성령 하나님이 천국의 열쇠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성령 하나님이 너무나 중요해요 다시 한번 봅시다 이 시대에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에 성령 하나님을 받아야 우리가 재와 세상과 마귀를 이길 수가 있죠 자막시즘주의공산주의자들 제일 두려워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거듭난 자들이에요 왜? 전통적으로 그들을 꺾을 수가 없었어요 저요 저. 예수, 진짜 예수 믿는 자들과 공산주의 추정자 만나면 걔들 백전 백패야. 이걸 우리는 역사적으로 영국이나 구라파에서 증명을 했어요. 구라파도 공산주의가 붐이 있었죠. 근데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엄청난 파상공세를 해서 그들을 꺾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러시아로 가서 그런 짓을 했던 거죠. 러시아, 중국, 북한. 구라파도 실패했죠. 자 백전 백패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은 자들이 상국당에 계신다면 우리가 죄와 세상과 마귀를 다 꺾어버릴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 성령 하나님을 받아야 천국의 열쇠이기 때문에 우리 천국에 갈 수가 있죠. 자, 성령 하나님을 받아야 우리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 행동할 수 있죠. 왜? 성령 하나님이 예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성령 하나님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안 받으면 위험하다. 이거. 왜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 기독교가 되면 이렇게까지 되버렸어 왜? 성령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과 어떤 연관성이 많은 거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좋아하면서 성령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자자골로새서 1장 15절 여러분이 말씀을 읽어주세요. 시작 자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것은 하나님을 담는 것이에요. 자 보면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우리의 연약하고 부패되고 천한 육신의 몸이 영광스러운 그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될 것입니다. 자빌리포스 3장 21절 좀 읽어주세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로망은 예수님의 파리파루시아와 에피파네의 하자 그렇죠? 아멘? 아멘? 모든 믿는 자들의 소망은 이 육신의 것,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림하시기를 바라며 그를 바라보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세상에 뜻을 지는 자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임을 알 수가 있거든요. 내일 오늘 밤 하나님이 데려가보시면 어떠실 거예요? 아무 준비 없이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로망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환경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우리가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소리가 적습니다